사람 중에 이예빈 어떻게 너가 안올수 있어 일상의 친언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제 나가는 날인데요. 저랑 정인이랑 저희 형이랑 저희 여자친구인 하영이랑 네 명이서 오늘 찬양제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30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부었냐? 왜? 갑자기 생각난 재밌는 일이 있는데 한 친구한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야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싶은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그런 걸 찾아봤나봐요 전도사 관련해서 근데 이제 내가 나왔던 거죠 이제 내 영상들을 보고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뉴스에 보내는데 왜 웃기냐면 근데 유튜브는 접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연락을 보내놨더라고요 나 유튜브 안 접었는데 접지 않았습니다 접지 않았어요 잠시 못했던 것 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할 겁니다 아무튼 그냥 너무 웃기더라고 저는 보통 머리를 바로바로 바로 말려줘요 옛날에 머리 잘안말려준 습관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잘안 말려줬더니, 머리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피에 각질이 많이 생기면 두피가 안 좋아지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머리를 바로바로 바로 말려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좀 다른 사람 같죠? 그래서 이제 정인이가 수원에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찬양제라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정인이가 버스 내리는 곳으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정인이를 만나면 교회로 이동을 해서 또 리허설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 근데 큰일 난게 어제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러가지고 목이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걱정이 되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찬양제 장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4명, 저펌 4명 다 모였고요. 리허설 시간이어가지고 한번 리허설하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떨립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볼게요. 저희가 리허설 첫 번째 순서인데 여전도 연합회에서 먼저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권사님 호미도 계시네 설 마치고 와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르고이고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가 최고였어 원래. 오늘도 최고야 지그 예양교회가 그사냥제에태잘 나갔거든 아, 이예빈 어떻게 너가 안올수 있어 아, 아, 아, 가 있어 으... 저희는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근데 머리가 이거 너무 처졌는데 처음보다. 아, 스프레이 박스에 뿌리고 올걸. 엄마 출발하셨나? 제발 아직 출발 안 했어라. 어, 엄마 출발했어요? 아 가비 헤어 스프레이 하나 챙겨달라고. 알겠어요. 다 같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노예 전도부장님이신 송상렬 목.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전회의 연합회 부회장님실 전경미 본선님 성동분석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나님의 소울을 높이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연관상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각 교회들이 다 모여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서수모의 제28회 찬양제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두 번째 순서고요 저희는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저희 순서까지 한 4,50분 남은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겠죠 내가 된다 추천 1501 와 진짜 전다 인데요. 어, 여기 옆에 있는 자매는요, 저와 6년째 연애를 하고 또 이제 올해 9월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에 결혼을 약속하고 어, 준비하는 그런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요, 저희 교회 청년으로 지금 8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분은요 이시가 이씨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이땅 가운데 많은 프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자 아, 뭐... 저희 유일한 청중 어떻게 보셨죠? 잘했어요 굉장히 낯을 가리시네요 잘했어요 <웃음> 네, 저희는 잘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고기 잔뜩 먹고 힘내서 예, 기력 보충하려고 합니다 먹으러 왔 우리는 물론 실력도 잘 해야겠지만 실력보다는 서사로 가자 어, 사람들에게 어떠한 스토리와 이러한 것들로 좀 감동을 주고 좀 마음의 울림을 주자 괜찮았지? 네?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 아까 되게 웃긴 청년들 있잖아요 그 요즘 맨 왼쪽에 있던 청년 되게 끼 많은 허니엘성 구독자를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피자 먹으면서 Q&A 했을 때부터 봤다고 막 이러면서 아까 서문교에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정인이한테 흥히 가고 안쪽부터 또. 들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대에서 예양교의 미신을 깎아 먹을까봐 우리도 걱정했어 그동안 하영이 지휘하면서 되게 잘했었는데 그걸 깎아 먹을까봐 네. 소훈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레전드 네, 저희는 이제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집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게 보셨다면 구독과 아유, 알람 바인다.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안녕,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 구독 좀 해.